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가르쳐드릴 어, 마술은요 트랜스 점프라는 마술입니다. 일단 어떻게 했는지 보고 오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관객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카드 단덱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아무렇게나 섞고 제가 이제부터 보여드리는 카드가 이 카드 키스 안으로 들어가는 마술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무작위로 아무 카드 단장을 이렇게 뒤집었는데요. 10 클로버가 나왔네요. 그럼10 클로버를 이렇게 뒤집어서 중간에 넣겠고요. 저희 카드키스 잘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놀랍게도 이렇게 카드키스 안으로 10 클로버가 이동을 하게 되는 마술이었습니다. 아, 일단 세팅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무 카드 한 장을 그냥 카드키스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놔 주시고요. 그리 이렇게 너무 넣으면 카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넣어 주시는데 이정도 남겨두세요 이런 이정도 약간 이정도 남겨두시면은 이렇게 놨을 때 보시다시피 별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카드를 끝까지 다 넣지 마시고 이정도만 넣어 주시고요이 맛을 하시려면 더블리프트를 할줄 아셔야 되는데 제 유튜브에 보시면은 더블리프트를 알려드리는게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배우신 다음에 이 강의를 다시 보는걸 권장해 드립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이제 더블리프트를 할줄 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 보시면은 이렇게 맨위장을 더블리프트를 해서 뒤집어 주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자유인데 이 카드가 이제이 카드 케이스 안으로 들어간다고 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을 하거든요 왜냐면 은 이제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들어갔는지 관객이 상상을 하게 되는데 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마술이 진행이 될때 어 관객이 더신기함을 느낀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카드가 이 카드 케이스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얘기를 뭐해 주시면서 이 카드를 중간에 넣습니다 매니짱이죠 조건 여기 있고요 이 상태에서 카드 케이스를 이렇게 잡아 주시고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모서리 잡는 걸로 선호를 하고요 이 상태에서 간단합니다 왼손의 검지가 이 카드를 눌러주시면서 어, 오른손이 카드 케이스를 이런 식으로 앞으로 스냅을 주면서 하는 건데요 아, 뭐 세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카드가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어쨌든 이 상태에서 하나 둘셋 하면서 이렇게 스냅을 주면은 카드가 나오죠 그러면 카드 케이스로 들어간 것 같은 시각적인 효과를 줍니다 이 상태에서 가져올 때 브레이크를 거시고 올려주시고 더블 리프트를 해서 가드가 이동했습니다 짜잔 하면은 끝나는 아주 신기한 마술이었구요 어, 이 마술의 관건은 어, 더블리프트를 할줄 아신다면 어, 제가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으니까 어, 더블리프트를 꼭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길 바래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